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그 시장에서 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지수가 어, 상승으로 전환을 시켰던 그 1등 공신은 바로 제약 바이오 종목이 어, 대거 이제 상승하면서 어, 이 하락분을 다 만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어, 제가 이 반려동물 의약품, 이 관련주 총 일곱 개 종목, 이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전진부터 CTC, OSP, 종근당 바이오 등 많은 종목이 있지만 대표주 일곱 종목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신고가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신고가 종목이 대거 나왔습니다. 한월, 메디톡스, 케어젠, 삼천당, 한미, 유한이 셀트리온, 헬스 이 종목이 결국은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고 를 파마 리서치, 보로노이 등이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상승률로는 뭐 7에서 5%대 또 파마 리서치가 이제 보아권이었지만 나머지 종목은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형주였죠 한월이가 1조 2천억대 그리고 삼천당이 2조 2천억 그리고 한미 4조 때, 유한이 4조 5천억, 셀트리온이 12조 때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을 주시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 반려동물 의약시장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이 출산율은 최저 수준이지만 애완동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애완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페펜족이 대거 늘면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에 대한 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소비가 대거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300만 명에 달하고 602만 가구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조 5천억 규모로 지금 시장의 규모는 1조 규모 수준의 어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해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제약자들 제약주들이 이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쪽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반려동물 의약품 제약 바이오주 어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진바이오 신고가 돌파 전의 모습에 와 있습니다. 예까지도 어,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 대거 아마 제약바이오주들의 많은 종목이 아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가격대로 지금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17% 상승을 했고 이 제약바이오주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 태반입니다 시가총액은 353억 원대에 오늘 17% 급등을 했지만 아직도 300억대 수준입니다 진시스템 12% 급등을 했고 어, 이두개 종목은 다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2% 급등하, 급등하면서 천억을 이제 넘 넘는 수준까지 와 있고 제일바이오 588억 대 시총이고 어, 대웅이는 이제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죠. 이 보토스 어, 전쟁에서 어, 좀낙오를 하면서 그동안 2조 대에서 9천억 대까지 지금 쪼그라드는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했던 대웅이가 오늘 3% 반등을 했고 그외 경보 CMG 등이 오늘 3% 반등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들 종목에 한번 차트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진바이오팜은 천연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유해동물 기피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방충방향제, 드레스 퍼퓸, 뭐, 요런, 어, 이런 기피제 쪽을 생산하는 기업이 바이오팜이고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떻습니까 이 추세는 지금 올 1월부터 지금 3,200원 대를 더 이상 이제 깨지 않았죠 그래서 이중 바닥을 찍고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오늘 큰 거래량으로 전 고점 부근 때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피겨인 5,000원 가격대를 이제 살짝 넘은 5,0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진 시스템 얘는 이 반려동물 분자 진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병원에서 이 진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진시스템. 보시면 얘도 이 전에 있던 이 고점라인 때인 13,000원대를 한번 돌파한 이후에 조정받고 있었던 진이가 오늘 12% 반등을 했습니다. 제일바이오 동물약품 제조 항균제 주사제 이런 그 생산하는 기업이 제일바이오입니다. 또 사료 관련 주가 제일 바이오고 지금 바다권에서 지금 이 계속 이 거의 뭐 6개월 이상을 횡보를 했었습니다. 이 천원대에서 어 그러던 종목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연일 이제 급등을 했지만 좀밑꼬리가 살짝 살짝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드바이오테 동물용 항바이러스제 어 지금 뭐얘또 오늘 뭐 4% 정도 반등을 하면서 지금 200일선에서 좀 달때마다 좀 밀리는 에드바이오테 대웅이는 21년 8월 대웅펫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당 반려동물 당뇨병 치료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톡스로 인해서 나락으로 좀 떨어졌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근당 얘는 자회사인 경보제약이 반려동물 건강 관리 제품 이반 애착 신제품 다섯 종을 출시를 했고 종근당 바이오는 프로바이오틱스 어, 얘 반려동물의 장과 비뇨기 건강을 위한 이 건강 제품을 어, 이 출시한 기업이 이 종근당입니다. 그래서 어, 이 자회사인 경보 종근당 바이오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종근당은 지금 이 강력한 이 저항선 가격대죠. 지금 이 8만 7천원대에 바짝 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4만 주로, 뭐, 거래량이 거의 뭐, 이 청정구역인 이 종근당입니다. CMG 제약, 동물 영양제 기업인 ING Medics를 인수한 CMG. 얘도 지금 뭐, 1900원대에서 장기간 횡보를 했었던 CMG가 오늘 3%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이, 제약주 중에 동물 의약품 관련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될지, 어, 2차 전지주에서 수급이 좀 많이 이탈을 한다면, 또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좀 견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